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음, 잃어버린 것도 있는 게 세상이어서 어, 어느 세대나 옛날이 좋았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는 각도죠, 각도. 근데 에, 사실은 그게 익숙해서 좋은 거지 꼭 좋다고는 할수 없죠. 지금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교해 보면 본질적인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범위가 좁혀져 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뭐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느리게 사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오죠. 뭐 어쩔 수 없이 빨라지니까. 그리고 어, 비우기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우기.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게 생겨요. 옛날에는 뭐 비울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일회용품도 많고, 뭐 사철 옷도 많고. 어느 날뭐 너무 많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삶의 범위도 너무 넓어져가지고 관계도 끊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그냥 연결된 관계도 너무 많고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하가다 우리가 하가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게 하가다다 하가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보는 거거든요 이야기해 물론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색하거든요 삶을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당연하고 그런데 어, 삶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이유는 우리 삶이 세상 이야기로 먼저 잘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한 말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희망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 희망을 갖기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 또 현재의 어떤 역량들을 생각할 때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 가장 희망적인 이유는 삶의 열매는 나의 역량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입에 나오는 말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이 언어를 통해 얼마든지 희망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싶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별로 희망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의 그현 상황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기가 어렵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종종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게 처음 성도들이 딱 오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간에, 어,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업, 뭐그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아, 이 사람 뭐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 직업이나... 그 사람이 어떤 영향 때문에 따로 희망을 갖지 않고 이미 희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웃음>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 희망의 모든 근거들이 전부 외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목회를 하면서 기, 제일 많이 기도한 게 그냥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무조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에게 희망이 그, 그분은 그뭐 자기 의 인생에 희망을 안 갖건 말건 그, 그분의 그 자유지만 나라도 모든 사람을 볼때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든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 생각, 내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적이고 모든 상황에 희망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지 않는 게 일차적으로 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너무 많이 알다 보면 자꾸 나도 그 정보에 현혹되는 내 자신을 봤죠. 그렇다고 정보를 모르는 건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정보를 잘 알면서도 정보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말에 소망이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정보에 기초해서 말하지 않고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초에서 말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우리는 읍조리는 말의 영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말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기른다는 게 뭐냐면 말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사용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말이 뭔가를 어, 말이 언어 그게 생각이고 그게 내 존재 내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이고 나도 말이 나라는 걸 알게 하는 그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든 걸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이 나오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 육체라는 건 나의 본질인 말이 어떠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그 활동을 하고, 어떤 모양이고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얼굴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얼굴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모두, 모든 피조물에게나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 그 얼굴이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개를 보고 개 얼굴 그렇게 말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용은 할 수가 있죠. 뭐, 사자의 얼굴 그렇게 사용하지만 아, 적절하지 않죠. 어, 개 모양이라고 하죠. 어, 모양. 근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얼굴이란 말에 대한 그 어원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 그 굴이 하나의 그 구멍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얼굴이 얼의 모양이다 우리가 꼴까반다 그럴 때이 꼴이 변형돼서 굴이 됐다 라고 할 때는 얼굴의 얼 변형이 얼굴이다 그래서 얼의 모양 이 얼굴은 얼, 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어죠. 어. 그게 이제 얼굴로 표현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얼은 어, 얼과 구멍의 약자다라고 말합니다. 얼과 구멍이라는 얼은 영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것과 관계된 구멍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한에서 눈을 전부 마주치죠이 눈은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간직된 언어의 창문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 눈의 표현이 되고,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이 눈의 표현이 되는 걸 숨기기가 참 어렵죠. 그걸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숨기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항상 마음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누구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얼굴을 외면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고 그것도 눈을 먼저 보죠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사람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부부여도 그래요 부모 자식도 한계가 있어요 일단 실제로 완벽하게 알려면 말을 들어봐야 돼요 한글의 말은 이제 어원이 마음의 알갱이를 줄인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은 그 마음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볼수 있게 해준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시각적으로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느껴지죠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진짜 모양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니 말은 영을 담고 있는 집이고 영혼의 표상이다 이 말은 그림자죠 모형이죠 이말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데그 말이라는 도구가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어, 그래서 말만 들으면 안 되죠. 그 말을 통해 마음을 들어야 돼요. 마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많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말투, 억양, 뭐 문법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말이라는 건 그런 어떤 외적인 모형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을 나누도록 말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흔히 이제 영적인 시력과 청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봅니다. 영적인 시력, 마음의 눈, 마음의 귀가 발달하면. 관계의 오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더디죠 그 마음의 귀와 마음의 시력이 약하니까 서로 마음이 많이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을 무시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어, 담겨져 있는 그 언어가 곧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그게 내 입을 통해 말로 나오는데 어,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말이라는 게 아이들 성장 과정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저장된 단어의 수준밖에 말을 못해요 가끔 이제 어, 좀 말하는 게 좀더 그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는 참 말하는 게 깊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좀 자기도 좀 말을 깊이 있게 하고 어 말을 좀더 서로 어 마음의 속생각을 잘 표현해서 어 서로 마음을 잘 나누고 싶은데 말이 잘안 된다 표현이 잘안 된다 내 마음을 나도 대충은 알겠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대화의 내용이 좀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 사실은 그건 단순히 그냥 말이라는 게 의지나 노력으로 된다기보다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의 수준밖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먼저 내 속에 단어들이 잘 저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네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데 내가 근데 사실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저장된 깊이 뿌리 내린 단어가 나를 그, 그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희망이 안 보여요. 상황은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항상 삶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도 안 보여요. 저사람안변해 안 변한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반응은 상황이 반응을 만들어는게 아니고 내 속에 저장된 단어가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두에게 희망이 있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 뭐 상황과 환경은 내가 다 바꿔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관계 문제나 뭐 남편을 바꿔주거나 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할 수는 없는데 어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결국 환경은 막못 바꿔도 반응이 바뀌니까 반응이 바뀌면 삶의 내용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거기에 한번 집중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가다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교육자들하고 몇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하가다를 시작하는 건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내가 아, 오랜 시간을 목표로 해보려고 한다 이게 어떤 목회 뭐그 성공의 도구나 자녀 교육의 어떤 좋은 도구로 사용하려는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는 문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은 알아서 개발하지 않을까. 제가 방법까지는 다 개발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해주면, 그 원리를 기초로 이제 각자 은사대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기독교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어지면 그 문화 속에서 생각이 이제 뿌리가 내리고 그 생각이 반응을 바꿔내면 우리가 이 세상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삶을 바꿔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제이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저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 2, 3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 지속.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정이 시간 필요한 것처럼 지속돼야 되거든요. 지속. 그래야만 저장돼요. 어, 우리는 지속하는 힘이 굉장히 에, 약하죠. 특별히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천만 번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라고 노래는 하는데 기분 나쁜 말은 천만 번을 해도 내가 지치질 않아요. 아 힘들어. 알았어, 됐어. 그냥 뭐 아주 그 무관심하고 그냥 무반응에 그냥 형식적인 말은 아무리 지속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말, 사랑해. 어,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나이가 늘면서 간절한 소원이 나이 아직 안 들었는데도 좀 들어가면서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 좋은 말을 많이 심어야겠다 그래서 어,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말 하루에 어, 뭐, 세 번은 않았지만 어, 천번을 목표로 그냥 습관적으로 뭐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어,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어 근데 어, 물어봅니다 갑자기 당신 제왜실제 사랑해? 로 실제로 실 갑자기 물어봅니다 당연하지 진짜 사랑해 실제로 실제로 실제서실서로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제제로 실제로 실제로 실보로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둘이 보면서 일단은 어, 네버 사랑해 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다른 말은 다 네버 사랑해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게 개인적으로 이제 음, 그런 하가다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실천하면서 경험하게 된 은혜가 참 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참 입맞춤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정말 아내와 의도적으로 어, 뽀뽀를 뭐 하루에 100번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지나가면서 뽀뽀하고 뭐 목양실 들어오면 뽀뽀하고 나가면서 뽀뽀하고 걸어가면서 뽀뽀하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근데참 많은 걸 느껴요 실천을 해봐,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서로 조금씩 조금씩 더 어, 가까워지는 걸 느끼죠 제가 결혼 초에는 정말 을은정목사님 어, 저한테 뽀뽀 한번 하자 그러면 그 온몸이 그냥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오랜 시간이 습관이 되니까 그냥, 그냥 걸어가면서 앉으면서 일어나면서 스치면서 뽀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 사실은 우리는 그걸 반복하지 않으면 그게 내 것으로 절대 되지 않거든요 반복한 것만 내 것이 돼요 반복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참 많지만 안타깝게 나의 삶에 유익을 주는 걸 반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아이들 길러보면 참 그게 정말 너무 확실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걸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힘써서 반복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 일년에 하나씩만 한 가지만 반복 정하게 돕고자 하는 걸꼭 정해라 저도 이제 그걸 해봤는데 한 가지만 해도 1년에 하나면 10년이면 열가지인데그열가지가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보면 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였고 어 교육에 굉장히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지가 있으면 우리 누나나 동생들이 야. 너니 네 애들을 그렇게 키워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뭐뭐 뭐 전혀 이 보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을 아예 안 했으니까요. 공부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목표는 분명했어요. 하나의 한한에한 한 가지씩이라도 정확하게 교육을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 말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해놓은 건 많지 않은데, 한뭐열개 전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어,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그몇 개를 가지고 자기 삶을 굉장히 에, 우리 은정목사가 저한테 자주 그러는데 저보다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아, 참 걔들은 나를 굉장히 크게 봤는데 나보다 더 커지는구나 내가 아, 많은 걸 알지 근데 중요한 건 일생 동안 좋은 것을 한 번도 오래 머물게 도와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워버린 경우도 많아요 단 하나도 오랫동안 머물도록 도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마치 백화점에 아니 그 부패 음식 먹고 오면 진짜 음식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들어갈 때 와하고 나올 때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설렁탕 하나, 초탕 하나 딱 먹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야, 맛참 좋다. 하나를 맛있게 먹을 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맛을 느끼죠. 삶의 맛을. 하나 좋은 걸 오랫동안 머물게 해주면 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곰탕이나 이런 건 오랫동안 끓이잖아요.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뇌 언어가 3 0 0 0번 정도 읍조려야 아, 이렇게 머물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해요. 아이들 언어 배우는 과정이 그러다 그래요. 저절로 그냥 아이들이 어느 날뭐 어, 말을 막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수없이 반복하다가 막그 말들이 근데 언어를 다 가르쳐준 건 아니잖아요 몇 가지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게 3천 번 이상 반복된 언어가 뿌리 내리더니 그 다음에는 수십만원 언어들을 사용해요 의미도 모르고 사용해요 애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깜짝 깜짝 놀라요 왜 그렇게 저렇게 한자를 사용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고사성어를 우리 주화도 사용하는 걸 보면 알고 사용하는지 그게 뭔 말인데 그럼 받침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는데 대충 의미는 느끼면서 사용하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언어의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바, 우리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아, 내 입의 말로 내가 어겼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100%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문제가 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내말 때문이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동시에 100% 희망이죠. 내 말을 바꾸면 영을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셨고 또이 귀로 들은 것이 내 생각에 뿌리 내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교육방법 중에 단동식품을 많이 이야기해요 참 저도 정말 뭐 습관적으로 해왔어요 브라브라, 시상시상, 도리도리 어, 제암제암, 곤지곤지, 섬마섬마, 어비어비 아하마암 짝장끝작작공, 질라, 홀홀이뭐 부분적으로 한두 개씩은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정말 에, 교훈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말들을 들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글자를 전혀 모르는데도 이게 쭉 이어져 왔잖아요 수없이 반복을 통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글이건 영어건 모든 언어의 고유의 어떤 고유의 그 모양을 다 가지고 본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언어 속에는 고유의 그에너지 본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의미를 알건 모르건 그 단어 자체 갖고 있는 본질이 있죠. 사실 이 성경이 좋은 단어보다 나쁜 단어가 더 많아요. <웃음> 막 죽이니 살리니 막 뒤집어엎는다 그러고 막 불로 태워버리고 막 뿔이 뽑아버리고 막 지옥 불에 넣는다 그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영혼을 소성시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에, 어떻게 소성시키느냐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를 너무 성경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열매를 맺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걸 통하여 우리만 부정적으로 보지 바울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마저도 깊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들이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만 해도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모두 어떤 문장이든지 그 속에는 본질이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성경이, 성경에서 나온 언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단어의 본질은 항상 똑같이 두 개로 무조건 쓰인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계속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백이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짓눌립니다. 짓눌려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을 쓰면 단어를 쓰면 그건 상대방을 살리죠.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선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각자에게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나타난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르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의사분인가가 칼럼을 뭐 잠깐 올린 거 타이틀만 봤는데 얼굴 예쁜 사람은 없다 뭐 그런 거 그런 걸 써놨더라고 요 <웃음> 얼굴 예쁜 사람은 없다 각자의 얼굴의 모양이 다양한 그 모양이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예쁜 사람이 있죠 사람들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을 뭐 제시하는 걸 보니까 이마에서 눈 눈에서 코 코에서 입이 딱 균형이 이루어지는 삼위일체가 가장 얼굴이 예쁜 얼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하면 보기가 좋은 건또 확실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여기가 넓으면 딱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애들 진짜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딱뭐 균형이 있으면 참 예쁘다고 그러고 균형이 좀안 맞으면 안 예쁘면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데 애들부터 그런 걸 보면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그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을 기초로 올바른 기준을 배우는 거죠. 올바른 기준. 올바른 기준은 보이지 않는 건 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보이는 게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영이 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되죠. 보이지 않는 건내 마음 상황을 돈으로 보상 되겠습니까?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게 어릴 때부터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십계명하다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왜냐하면 명령은 부모만 할수 있는 거고 명령은 언약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명령한다는 웃기는 거죠 대통령이 명령하죠 국가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니까 어떤 일정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이죠. 언약이 기대된 사람이죠. 어, 경찰들은 우리나라의 질서를 책임져 주겠다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은 동시에 언약이 담겨 있는 거고 어, 정확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삶의 모든 환경 일단 자연 환경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자연 환경은 이제 우리가 야 이거 뭐 사람 뜻으로 안돼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가 움직이는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은 나에 의해서 시작되고 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자연과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지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가, 바뀔 수가 없거든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 사실만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캐롤라인 교수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마 수천 개의 그 지금도 매주 영상을 올리시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언어 훈련을 통해 어떻게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계속 그 강의하는뇌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강의한 내용이 책으로도 나왔죠.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3개월 동안 들려주고 그 뇌의 시냅스를 찍어봤더니. 굉장히 모형으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나무 숲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세상적인 언어를 들려주 그러니까 많이 노출된 아이들의 뇌의 시냅스를 찍어보니까 그걸 모형으로 만들면 마치 불에 타버리거나 아니면 그 지, 지, 송진에 꼭 이렇게 엉켜 있는 나무 같은 모습이었다. 송진애. 그래서 어, 세상 언어이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다 보면 내 생각이 딱 굳어버린다는 거죠 생각의 그 시냅스가 단백질 가지가 꽁꽁 엉켜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거기에 들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내생각에다 튀겨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견고 하니가 수용할 힘이 없는 거예요 수용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와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피곤해요 피곤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사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그말 때문에 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그 사람을 내가 이 말을 못하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럴 권한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힘은 내가 기를 수 있죠. 내가 남이 한 말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부정적인 언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그 남의 말을 내가 선택을 하질 못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딱 잡혀서 좋은 말을 해줘도 부정적으로 들어요. 뒤에서 나를 비웃겠지. 뭐. 왜 갑자기 칭찬하는 거야? 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뭐 이렇게 들려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에 딱 가지가 그렇게 굳어져서. 근데 이제 결국은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 정신적인 부동산이고.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재산이라는 것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좀 피곤해해요 불편해하고 어, 왜냐면 이제 항상 생각을 생각해보게 하니까 아, 별로 생각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또밥 먹다가 한번 생각해보자 네 생각은 어떠냐 그, 생각이, 그 생각은 이그생각 어떤 생각인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어, 그런데 이제 자주 그 이야기하죠 그래도 진짜 생각이 전부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삶은 살았다 할게 없다. 저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생각이 전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우리를 속이죠. 생각은 너무 미미하고 환경과 상황이 전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상황 지금. 그러나 결국은 지나가 버리면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없지만 생각은 내 순간순간 삶의 과정을 어떻게 짓느냐를 결정해 버려요 환경은 내 삶을 지어가는 그 벽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돈 많다고 삶이 잘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생각이 좀 편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 삶의 집이 지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편리한 건사실이죠 돈이 많을 때도 그걸 올바로 생각하면 삶의 집은 계속 지어져 갈수 있다는 거죠 아, 말씀을 읍조리므로 하나님의 은을 뇌와 마음에 저장하게 하시고 에덴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제 우리가 하가다를 하는 이유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죠.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꼭 부적 같기도 하고 미신 같기도 하고 뭐 성경을 주야로 어, 뭐 읽고 뭐일도하고이도 간다고 진짜 복이 올까 뭐 복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맷독했더니 뭐 병이 낫은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맷독했더니 사업이 갑자기 잘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아슈에르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이나나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이, 아슈에르란 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형상인 나와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 되면 하나가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머리가 되고. 그런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영화의 율법, 이때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 그 저도 자녀들에게 참 말을 많이 하죠. 어,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가 뭐 자기 자녀에게 24시간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죠. 눈으로, 표정으로, 말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말하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해주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하나님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웃음> 이걸 써놨어요 그러나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이게 언약이라는 거 그걸 알고 우리가 주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빨리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까, 뭐 전체를 읽어야 됩니까, 부분을 읽어야 됩니까? 읽을 때마다 딴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그냥 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냥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고 있다. 해본다는 게더 중요해요, 해본다는. 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인 걸 믿고 그리고 어, 우리가. 빨리 읽건 천천히 읽건 딴 생각을 읽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들이 뿌리가 내려서 어느 날 내가 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의 삶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음, 하가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가다, 아, 그 성경자 하가다를 더 열심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